그 아까 장기판 있잖아요. 예예. 예. 장기판 알맹이를 떼는 거를 몰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이거 뭐예 요거는 요 스타워즈 장기판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와. 지금 장기말 왕이 다스베이더로. 네, 다스베이더로 하고. 네, 잘 아시네요. 예. 제가 지금 몰드 작업을 한 장기알들이고요, 이거는. 아, 이렇게 사이즈였구나. 네네. 탈라. 예. 칼라리... 개이 아, 무거워. 아니, 이게 무거워요. 레진으로 쓴 거기 때문에. 오. 아 이거 실리콘 틀인가요? 아. 네네 허? 요거로 이제 다 네네네. 여기다가 부어서 이걸 실리콘으로 몰드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실리콘은 저도 좀바뤄봐서 예. 이게 잘 이렇게 대합을 해서 섞으면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우레탄에 네. 냄새가 좀 나죠? 이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 경화 주제, 하나 경화제 너무 잘하시는데 네. 네. 전문가신데? 저 미술 했다니까요 <웃음> 이렇게 했을 때네 1대1 비율 네잘 섞어서 섞어주면 이게 열이 올라옵니다 네 이게 어 뜨거워져요 네.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원래는 이게 스프레이 토스 같은 환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게더 네, 건강했습니다 여기다가 좀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뭔가 이렇게 색소를 넣어도 돼요 어 너무나 잘하시네요 <웃음> 네. <웃음> 아까 저기 저 매드맥스의 저거 네. <웃음> 선생님 수전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 너무 좋다 어,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자, 얘를 이제 먼저. 자, 10g. 어, 세팅 값을 제로로. 자, 하고요. 아, 니왜 이렇게 엉로 주춤? 아 아니 안정적으로, 아, 좀 안정적으로 좀 해봐요. 아이고, 어떻게 자, 해야 요 자, 편하게. 안정적으로 네. 맞아서, 편하게. 네. <웃음> 떨지 <떨리> 마시고. <웃음> 저막 수정증 있는 게, 아니,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자. 뭐라고 이게? 벌써 떨어. 자, 갈게요. 네. 20g. 네, 20g. 네. 어? 뭐야? 37g? 37g? 잠깐만 그러면 요구도 응. 74g 자 과연 74g? 어? 어, 어.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6g만 더 넣으면 돼요 68g이니까 시 오케이 자. 저어서 잘 저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또 우레탄 경화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요 네. 네. 얼른 이제 넣어줘야죠 과감하게 부으세요, 그냥. 아 예. 네. 돌려 네. 떨고 있어요. 네. 조심해가지고. 네. 이 라인까지만 딱 부으면 되니까요. 네. 넘치지 않게. 야, 양을 기가 막히네요. 막히네요. 요거는 되면 기념으로 동우 씨가 가져가. 아,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나오나요? 여기? 네, 이렇게 어. 나오요데 와. 자, 다른 작품 사진들 좀 볼까요? 요거는 배트맨 다크 나이트 나왔던 네, 그 위성 탐지 시설 그쪽 공간에서 찍은 걸 아, 실제로 한번 진짜 보고 싶다. 저 제가 저 장면을 미리 영화에서 다 캡처를 했습니다. 아... 다 캡처해서 그 실사 출력을 해가지고 한 거고 아... 다크 트 펑크를 한번 보실까요? 피규어까지 직접 다 움직입니다. 피규어를 아, 다, 피로... 다 분해를 해서 안에 모터를 다 심었어요. 리모컨으로 아... 조절을 하게 DJ처럼 디 d j 을 하는 느낌을 다준 아... 겁니다 그리고 뭐포그머신하고 레이저가 들어가면 제가 전시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죠. 아. 이 작품을 만들려고 제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예. 되게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팔아라. 아. 뭐좀 돈이 있으신 분들, 재벌들. 네네네.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네. 네. 무위도코 왜 부족코 아니에요? 아근 그걸로 계속 작품 활동 더 하실 수 있고. 좀 돈은 일단은 제가 따로 벌기 때문에. 음, 어, 돈업 이 아, 있으니까. 네뭐 예. 일억 오천에 팔려고 했는데 저는 가시라고 그냥.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 그러니까. 사실은 저같으 면은 일억 오천 준다 그런데 그 팔림. 지금은 좀안팔 거예요? <웃음> 아, 아, 팔아야죠. 아, 아니 지금 다시 또 제의가 온다. 아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연락 네, 주세요. 네 연락 주시면은 또요. 네. 요. 네. <웃음> 뭐 작가님이 좀 이게 정말 좀 퀄리티가 있는 거를 좀 보여주셔서 사실 네. 좀 겁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사실 네네. 저는 디오라마를 처음에 레고 같은 걸로 많이 봤었어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 조금 흔히 볼수 있는 디오라마는 그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소가 아. 다 아, 거기 건물 그쵸. 이렇게 네. 있고 어마어마하죠. 그그 네. 그 아파트 환경. 조각도 막 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미니어처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쉽게 접할 맞습니다. 수 있는 디오라마잖아요. 아, 네. 네, 맞죠. 네. 그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박물관에도 많이 예. 되어 있고. 맞아요. 디오라마가. 예. 네, 네. 요디오라마의 가장 큰또 매력. 네. 뭐가 있을까요? 컨펌을안 받는다. 내가 아... 연출한다. 그건 근데 또 다르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있어서. 아, 투자자는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웃음>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작업을 합니다. 아, 네. 아. 뭐 이건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고 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디오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감도 많이 얻고, 네그 다음에 이제 표현에 대한 자유가 어마어마하게 영역이 넓기 때문에 평생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좀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거 마지막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거 다된것 같습니다. 있나요? 벌써 네, 제가 꺼내면 이거를 선물로 드릴게요. 아어 얼굴도 됐어, 얼굴도 네. 얼굴도 나왔어요. 어 아직 따끈따끈. 어머 진짜 따끈따끈. 어머 따끈따끈. 이렇게 나왔어. 매끈매끈하죠. 아까 액체가 이렇게 고체가 되는 겁니다. 짠. 오, 뜨겁죠 지금. 오 예. 네네. 짠. 이야. 이거. 야, 진짜 신기하다. 먹을 때 진짜, 진짜 잘 나왔네요. 이거. 아까 전에 요요 요... 겨울에는 손난로처럼 <웃음> 들고 다녀야겠어요. <다니면> <웃음> 예. 네. 죄사합니다 <웃음> 오늘 정말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전시회 그러니까. 때문에 되게 바쁘신데 저희가 알요 어렵게 어렵게 감사합니다 고액션에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음, 말씀 부탁드릴게요 디오라마라는 게 그,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활 주변이 다 재료예요 재료고 도전을 할수 있는 되게 좋은 그런 장르고 그리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으로 나갈 거니까 <웃음> 그쪽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모든 걸다 저는 다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작가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뭐가 남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충정리퀴즈가 나왔습니다.